눈밑 다크서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화의 일종이죠 물론 어린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할 방법이 있나요 색깔이 빨간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고익성형외과에서 하는 판다크서클 교정술은 눈 밑에 빨간 색조 그 다음에 페이고 블룩한굴곡 이거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방이식과 지방제거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, 다른 데서는 안된다는데 다른 데서는 지방제배치한다는데 이런 얘기에 그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교정이 되는지 그것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법으로 노화의 그림자 그리고 얼굴을 굉장히 어, 우중충하게 보이게 하는 다크서클을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는 판 다크서클 교정술을 하는 고익성형외과로 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